아이, 저놈의 새끼들. 이놈의 새끼들. 누인데 떠나고 가, 이놈의 새끼들. <웃음> 쟤네들이 누구냐 하면, 아이, 산을 여기 왔는데, 하, 저 주차장에서 만났어요. 근데, 어, 네. 어, 외국인인데, 이만큼 구원 끝자락까지 왔다가, 어디로 갈까, 망설이는 거야. 그래서 저것들이, 길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천일이 아 저것들 안내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에이 카미야 그런데 아 등산로 여기 한 시간 반 코스인데 아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한 시간이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<웃음> 1미니트만 생각나고 나오아 <웃음> 아유, 그래 나중에 완나오 <웃음> 그래서 이 젊은 것들이 아, 댄키 댄키 따라왔는데 아저 젊은 것들이라고 막 싱싱도 날라가네. 아씨 돌아버리겠네 이거. 그래서 자네들한데 너희 어디서 왔냐? 어느 사람이랬더니 덴마크래요. 덴마크. 그래서 너희들이 똑같냐? 아유 쌤쌤? 하하하하 그랬더니 <웃음> 아저또 맞다고 아 저놈 새끼들 저 언덕에 삼거리가여서 저기서 길잘 잘 갈라 타야되는데 아이씨 나쁜놈들 이놈 새끼들 가다 발병이나아다